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관광공사 이제 통영 홍보대사로 일일 가가지고 지금 통영 가요. 아아 통영아. 통영아, 내가 간다. 와, 어, 통영이 아들 내가 진짜, 또. 진짜 너무 설레요. 지금 시간 5시인데, 이제 가는데 4시간 반더 걸리니까. 잠깐 밤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 전에 휴게소를 간다고 하거든요? 휴게소 맛있는 거 완전 많이 먹을 거니까 저같이 공복이거든요. 또 휴게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 출발할게요. 출발. 갔다 올게. 굿모닝. 어. 여기는 덕유산 휴게소. Yeah? 덕유산 휴게소. 얼마 나왔어? 한두시간걸렸어요 휴게소 오랜만에 나와. 그랬니요잘 잤어요? 어. 어, 뽑기 아, 있다. 뽑기. 아 진짜 항상 휴게소 오면 어렸을때 뽑기하려고 엄마한테 안달라고 뽑기를 할거같아 안녕먹을게요저탐스탐스라 엉덩이 좀 먹으세요 아. 기다려 구해줄게 <웃음> 아 이거 맨날 진짜 휴게소 와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제 돈을 하네요. 기다려. 갑시다. 가봅시다. 보이시나요? 요, 오리를 잡아서, 어어어? 어어 잡았어? 그래도 잡았어. 가라! 오오오, 아! 다시, 다시, 다시. 와, 완벽해요. 원 One m o r 한번 더. 이, 오리놈을. 그치. 가라. 어. 뭐야. 이번에는 노랑오리 말고. 오케이 가라 아. 왜 자꾸 저기서 떨어뜨리냐고한번더 가자 가자 아빠. 아 너가 말 시켜서 왜 라떼운이야 성영준 라떼운이야 얼마, 얼마 떼요 지금? 지금 2,000원짜리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었다? 근데 형 소또소또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다 떨어졌어 <웃음> 떨어뜨려. 형 포기해라 이 정도면 마지막 루즈 마지막, 마지막 천 원짜리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겁나가꼈지? 개구리. 저거 앞날을 생각하는 개구리 아닌가요? 오. 어? 어? 어. 아니, 저기 너무 아예 뭉쳤다. <웃음> <아아>. <웃음> 가자. 뭐 먹으러 가자. 나돈 나 카드 안 들고 왔는데. 그래. 형이 살아. 이십사 거절하는 않을게. 먹고 싶어요. 근데 뭐끌수밖게다 없어요. 어묵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 소도이도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어, 두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만는 만두 만는만 응. 쌀쌀하다 잠깐 일어나서 아안네 야옹아 어헐 귀여워 야옹아 누가 귀우는 건가? 사람 안 무서워하네 야옹 귀여워 귀여워 뭐 내가 접으실 거야 야옹은 이제 핥혀지진 않겠지 만져보고 싶어 뭐 내가 접으니까 어? 야 놔봐 놔봐 놔봐 놔봐 야옹 야야야 야옹은 만져보고 싶어 어 귀여워 나는 고양이 털알레르기가 있어 아못만주겠어 패스 잘 있자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이브 나랑 하이파어어 센터 예, 예, 예.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도 있어 야. 안녕 아귀여 다시 풍경으로 출발해볼까? 그럴까요? 차에서 여행으로 만들었고 <웃음> 이거요 하면 만도 들고 타요 오케이 다시 차에 타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어있겠다밥배지 맛있다! 먹어야지 다 어, 어. 맛있다! 음. 맛있 응. 음.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전 아,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같이 생긴 거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쌀있다맛핵다맛있 이거 먹어볼래요? 뭔데? 찹쌀. 찹쌀? 아, <웃음> 아이고! 아, 아! 아, 팥! <웃음> 우와! 뭔지 알죠, 형? 그 뜨거운 팥! 음 뜨거운 팥이 되어있는 느낌. 맛있다. 그럼 슬슬, <웃음> 빠이빠이! 여러분! 드디어,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아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아 일단은 지금 형준이 를 집에 형준이 집에 이렇게 내려주고 저희는 호텔로 왔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뭐지? 통영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공기부터 다르고요 옆에 막 진짜 꽃핀 거랑 막 장난 아니에요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아, 너무 낭만이 있네요 어, 너무 이뻐요 진짜로 일단 바다가 너무 가까우니까 허,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너무 신나네요 진짜 너무 내일이 설레고 내일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진짜로 아 대박입니다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아, 너무 감격스럽고 일단은 너무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좋네요 암튼 그리고 형준이 집에서 작업누님도 뵈고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아쉽게 부모님께는 인사는 못 드렸지만 암튼 일단은 뭐 저희 내일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얼른 호텔로 들어가서 어짐 풀고 어 이제 또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이 뭐냐 경치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안녕 여러분 그러면은 어, 응. 내일 뵐게요 빠이빠이 내일 또 많은 여정들이 있을 테니까 어, 꼭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안녕! 내일 뵈요 <웃음> 빠이빠이! 오늘 어, 다녀올게 한번 <웃음> 더 네. 다녀올게 <웃음> 네. 다녀올게 전화 나중에 게알다 스케줄을 내고 오, 통영 이제 호텔에 도착하고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을 겁니다. 원진영이 가면 있겠죠? 텔이 굉장히 좋네요. 너무 이뻐요 지금. 아니야. 에히 에 원진영이랑 나 이다 아니라 이다. 자고 있을걸 <웃음> 빠라바바빠. 원진 군모니. 원진! 원진 굿모닝! 와, 졸려. 여러분들 뷰를 소개합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아,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는? 저 어,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응. 여러분들! 아 문! 아! 여러분들 통영이에요! 통영. 이쁘죠. 통영 바다에요 여기 앞에는 해변가. 너무 이쁘죠. 지금 아침이라 안개가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지금 굉장합니다. 짠. 야 바다 깨끗하다. 생각보다 높아서 무서운데. 준비해보러 두개부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메이크업이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색다르네요. 내가 태어난 곳을 홍보한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쁜데요 진짜 꼭한 번쯤은 와봐도 될것 같아요. 한 번쯤은 막몇번올것 같아, 진짜. 날씨가 덥다. 따뜻해요, 진짜. <웃음> 이 끈. 아 맞아, 여기도 이제 저희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저아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앉았지만 굉장히 좋은 곳이 살짝 근데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어야 지제 브이로그는 항상 살짝 유튜버들 보면 살짝 이런 데 설치해가지고 나의 생활을 찍더라고 나는 이렇게 하지? 좋다 이제 나의 일상은 그냥 호텔에서 뭐 하는지 찍는 거야 어디세요? 여기 멋있게. <웃음> 아 좋긴 하겠다 진짜 이렇게 있으면. 아 근데 배경이 잘안 나온다. 그치 그렇지. 예. 네.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배고파. 오럴 때도 이럴 요도 이럴 때도 이럴 때이렇게도 이럴 때도 이럴 이럴 하늘 이럴 이 이럴 때도 이이 이럴 때도 이이 이럴 때도 이 이럴 때도 이럴 오늘 시작합니다. 동양투어. 레츠고. 부었나? 살짝 부었나? 조금 있으면 불가 빠지겠죠? 좀금 이따 봐요. 안녕. 바이바이. 가끔 킬게. 저희는 지금 촬영하다가 앞에 여기 공원 있어가지고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안녕 오랜만 러비티 오랜만. 보고 싶었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 너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방송 보시고 진짜 방송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 와 멋있다 이거. 형 이거 브이로그 좀 찍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형 여기가 옛날에 내가 춤춘.. 어.. 아! 여기. 너! 너 그거 막그 댄스 하곤? 응. 어. 그래서 형나한번 찍어서 쌤한테 보내세요 <웃음> 선생님 여기 기억나세요? 아니, 라이트 타고 찍 이거 네네네레레 레레레 레레 레레 레레 레레 레레 레레 레레 레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네 제가 오랜만에 통역 와서 너무 들떠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여기 너무 좋다. 옛날에 여기 저희 댄스 선생님 아는 분인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촬영할 때마다 와가지고 먹었거든요, 카페에서. 근데 그때마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를 기억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맞아요. <웃음> 기억나요? 아 <웃음> 그래서 왔어요. 아 <웃음> 야, 저 그래서 왔어요. <웃음> 나 크래비티 어원하고 있는데. <웃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촬영 왔거든요. <웃음> 아야 공연까 아 맞아요, 저예요. 우리 크래비티야. 어, 원진입니다. 원진. 사본지. 아 네. <웃음> 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라스 나랑 아이 컨택 하시네요. 좋다. 네,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어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왔었는데 많이. 진짜 낭만있다 서울에선 이런 낭만을 즐길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DP랑. 저희 가갈 곳이 가깝죠. 아 저기? 네. 뭐 하는데요? 몰라요. 나도 디피랑 한 번도 안봐가지고 암만 삼고 저쪽 <웃음> 왜이 <웃음> 여기가 여기도 좋다 있어요. 여기 트랜지 그리고 아와 이런 이런 낭만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여러분 진짜 그냥 바다가 이렇게 쫙 깔려있어요. 저쪽은 이제 수평선 너머로 해서 안 보여요. 너무 너무 멋있는 거같요 진짜 인스타 봐요. 이렇게 계산하려고 했는데 이왕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그냥 그냥 주셨어요 그렇게 강준원지는 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웃음> 안녕